됐어? 됐어. 그 정도는 해야 돼딱 맞아 주주가 네, 무슨 불자도 재미없다고 하는 놈들인데 무슨 놈이 뭐 일반인들이 맞아. 재미가 있어 이상한 얘기만 하면은 보고 그러니까 그 유튜브 저, 저기 땐기 유튜브들이 막쌈 일어나도 맞아 걷들도 그게... 신예요 <웃음> <정말? 웃음> 그... <웃음> 이번 주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죠? 음. 근데 이건희 회장님이 사담인데 돌아가셨는데 원불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원래 네. 그 집안이 그홍난이 여사 예, 예. 아버님 어머님이 다 원불교이셔 근데 일반 시민들은 원불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원불교 내가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봐 그거. 원불교는 예.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종교야 아. 서태산 씨가 예. 원불, 불교를 공부하다가 예.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근데 그 경전은 불교 경전이고 예. 자기가 깨달은 거하고 같이 이렇게 속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생활은 유교야. 생활은 유교. 그리고 포교 방법은 기독교 방법이야. 아... 그게 원불교야.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불상이 없어요. 불상 없어요? 그냥 둥근은 원이야. 아... 그 원... 원불교는 어떻게 옛날 우리나라 불교는 하도 오래 내려오다가 썩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원불교는 깨끗한가요? 원불교가 아주 현실적이에요 아 좋아요? 네 거기는 원광대학교 있죠? 예 거기를 나오지 않으면 은 스님이 될 수가 없어요 아 그, 그게 아니라 좀 청정하나? 아니 청정해 깨끗해 아, 좋은데구나 깨끗해 그러니까 이제 네. 불교와 예. 유교와 기독교가 같이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혼합돼가지고 있는 종교고 현실적인 종교예요. 나 아, 몰랐어요 원문교가아 괜찮아 그 아. 종교 괜찮아요. 예. 그 어린애들 예. 굉장히 유아 유치원 있죠. 예예. 예. 그게 발달돼 있어요. 아. 그리고 뭐 미국이나 유럽에도 예. 많이 포교가 돼 있어요. 아, 원불교 이제 네. 알았습니다. 생님 오늘 할게 뭔가요 저기. 오늘은 예. 부처님이 소통의 달인이시거든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 예, 촬영 돼. 한번 할까요? 예예예 그러면 은 시작합니다 스님 예예 예. 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소통의 달인이라고 하시던데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있어요 아, 저기 우리 인상거사님은 가족하고 예. 또 평상시에 술을 마시던 안 마시던 일반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돼야 안 돼요.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리고. 소통이 안 되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불교의 교훈이며 불교의 근본 사상이에요.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하려면 우선 생각 있죠 네. 생각을 조심해야 돼 우리는 말과 행동이 항상 문제가 되죠 그래서 생각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버릇에 길들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이냐 첫째 정견이 있죠 항상 불교에서 정견하라고 하잖아 예. 바로 볼 줄을 알아야 돼 바로 보라? 예곧 이것을 여실지견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는 것을 말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있는 그대로 못 보죠 우리들은 못 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사성제 응? 두 번째 12연기 세 번째 인연법 네 번째 중도 다섯 번째 삼법인 그리고 중요한 윤회를 믿는데 불교의 윤회는요. 무와 연기의 윤회예요. 그런 걸 아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정사유 있죠. 올바른 삼매 있죠. 올바른.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건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 되는 방법은 늘 얘기했지만은 사마다 호흡법 있죠? 네.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두 번째, 윗바사나 있죠? 관법을 통해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교 수행하기 위해서 조도가 있어요. 37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도를 통해서 본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 가고 있으면은, 뭐가 있냐면 칠각지 가지고 기본을 삼으라는 거야. 제가 늘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율이 있죠. 계율. 계율. 보통은 뭐 성문법, 도덕, 윤리, 불문율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출가자는 계율이 있단 말이야. 그 출가자와 재가자가 지켜야 할 불문율이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버릇을 고상하게 하려면은 이 계율에 충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율이 청정해야 돼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인품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취미 따위가 정도가 높아지면은 품위가 있어요. 그렇잖아? 그렇죠. 버릇이 인격과 인연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출가자는 비구 250개. 기군이 348개가 있죠. 그거 다 지키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10개가 있어요. 10개, 10개. 10개만 잘 지키면 훌륭하다가 보는 거예요. 제 자신의 경험으로 해보면. 아... 그리고 이제 제가자에게는 출가자하고 다르게 천수계행에 시박참이가 있거든요. 이걸 그냥 그 시박참이를 가지고 하면 아주 좋아요. 계획을 가지고 그게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죠. 있죠. 그리고 이 자기가 음 천성이 있죠. 이게 이 버릇은 제2의 천성이 된다고 그랬잖아. 예. 그리고 세살 먹은 어린 아이도 알지만, 팔십 먹은 노인네도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이게 불교죠? 예, 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실천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스님. 구슬이 세어 말이 있어야 뭐예요? 고배죠 꽤야 예. 보배가 되잖아.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호고 해도 정작 실천 안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뭔가 마음 마음이 오운이죠. 네오 좋게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좋게 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기고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네. 실천 안해서 문제지. 생각을 조심히 살피고 말과 행동이 안 되면요, 그것이 인연이 되고 인격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고정돼 버린다 굳어버린단 말이야. 생각을 조심하기 위하여 부처님께서는요, 보법을 알려주셨어요. 이 보법이라는 게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소위시키지 말고 그 누구와도 소통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불자가 되려면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 안 되기 때문에 불자들 싸우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예, 불자들끼리 예, 예, 먼저 나와 붙다가 소통돼야 하는 거야. 근데 불자가 부처님하고 소통이 안 돼요. 불자라도. 우리는 오랫동안 절에 다녔지만 불자라고 해도 우리는 도통 부처님 가까이 계신데 가져가고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쵸? 예 그러고 있어요 그것은 깊이 있게 오랫동안 공부를 잘못했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예. 부처님 공부를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회가 문제가 발생해요 안해요 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웃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소통을 위한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붓다와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자는 경전을 통해서 믿음과 수행, 실천, 경전이 이해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오부경전을 알고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이 함께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부경전은 알다시피 아함경, 반야경, 법화경, 화함경, 종토부경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경전들은. 쉬운 경전을 제가자들한테 내가 권해드리는 것은, 추천해드리는 것은 수타니 파타가 있어요. 부처님 초기 말씀인데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망경이 있어요. 그건 계율에 가는 거거든 예. 세 번째는 자타카가 있어요 그건 뭐냐 부처님의 정생담이란 말이에요 이게 재미가 있어요 이거 공부하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수행은 쉬운 방법으로 하는 것이 현명해요 출가자처럼 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첫째 연부를 많이 하는 거야 연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 연불. 예, 예. 잊지 않고 무한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려면, 지게 있죠? 지게. 네. 계율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제가 자달은 천수경에 나오는 희박참에 있죠? 네. 그게 참 중요한데, 그 중에 5개 있죠?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구름주 있죠? 네. 이걸 조심하는게 우리 저 인상거사님 술 좋아하시지? 아그 지키기 너무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돼. 안 마실 수 없잖아. 네. 노력할게요 네. 그래서 삼시연부를 통해 가지고 네. 매일 반복하라는 거야. 네알겠습 조금씩 조금씩 놀 때, 쉴때또 잠자기 전에 입을 쓰고 네. 또 아침에 눈뜰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통하려면 자기 자신과 소통을 해야 돼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 했잖아 예, 예, 예. 자기 자신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인욕이 필요하단 말이야 불교에서 인욕은 참는 거잖아요 예. 참음이 지혜가 되고 깨달음이 기초가 돼요 아... 실제로 그래서 제가 버퍼가 이남입니다 경전을 예. 통해 이해와 실천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확실한 믿음과 깨우침으로 하심이 되어가지고 아직과 집착과 가래를 없애고요 자비심이 몸에 배여야 되는 거야. 응? 자신을 다룰 줄 알아야 하고 안 되면은 육바라밀이나 사서법 있죠? 예. 사무랑심을 통해 가지고 무한히 반복하라는 거야. 반복하라. 알면서도 안 한단 말이야. 지식으로만 알고.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가족과 소통을 해야 돼. 가족하고? 가족이 소통이 안 되니까 문제가 많잖아, 지금. 그쵸? 맞아요, 맞아요. 예. 가와 만사성이라는 그 문구를 붙여놓은 집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도 안에 또 거기다 붙여놓으면 놓고. 자식은 나와 연장선인데 가족이 소통하지 못하고 단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안 되니, 이혼이 많고요, 괴로움이 많은 거야. 맞습니다, 스님. 예. 그래서 가족과 제일 중요한 소통 방법의 요체는 보시야, 보시. 보시? 주는 거. 베푸는 거. 예, 예. 남만 주는 게 아니야.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가족한테 보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전에 보시 방법을 했죠? 예. 첫째, 재보시. 물질이나 돈을 주는 거야. 예. 주면 제일 좋아하잖아, 누나두 예. 번째, 법보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나 지혜를,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응? 세 번째, 무예시는 공포와 괴로움으로부터 보살펴 주는 거야. 벗어나게 해 주는 거야. 주고 베푸는 데 지속되어야 하고요. 줄 때는 무주상으로 줘야 돼. 기부핸드테이크 하면 안 돼요. 응? 예, 예. 어떻게 주는가?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첫째, 귀하고 가장 아끼는 것을 주라고 했어요. 귀하고 가장 아끼는 거 뭐라고 했어요? 글쎄, 돈인가요? 뭐? 생명이라고 했죠. 아, 생명? 근데 생명 누가 잘 주나? <웃음> 목숨을 준다는 것은 살신 성의도 있지만 곧 시간이야, 시간. 예. 그건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치? 네. 예. 진짜 보시에요 마음이 아픈 것이 울증이라고 그랬어. 예? 예. 또두 번째, 기쁜 마음으로 줘야 돼. 예. 그냥 뭐, 에이, 막 이렇게 막 던지고, 막, 아. 신경질 내면서 주는 사람 많아요. 그냥 주지 마라. 예. 예. 기쁜 마음으로 써요. 월급이나 생일 선물이나 먹는 거나 입는 거, 뭐들 주는 것을.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손으로 주는 거야. 남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줘라. 그런 정성으로. 예. 네 번째는 인가법으로 주는거야 주면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있어요 이게 누구한테 예. 그 사람한테 돌아오는 것보다도 예. 부부의 자식 무엇으로 행복을 만드느냐 하면 이치와 도리와 책임 있죠 의무로서 하는거야 근데 책임지지 않는 사람 많아요 예. 예.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게 중요해요 이웃과 소통을 해야하는데 요즘 아파트 많이 살잖아? 네. 옆집에 사는 사람 전혀 몰라. 10년이 돼도 저도 몰라요 그게 안 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웃과 왕래하고 포교, 고통을 함께 나눠줄 줄 알아야 돼. 종교 없어도 종교가 없어도요? 그럼 종교자는 더욱 그래야 되는 거야. 예. 붓다의 좋은 기운으로 보배를 나눠줘야 되는 거야. 보배. 부임님의 보배가 많죠? 네. 의미 있는 목적을 해야 되는데, 무종교자들을 포교하고 기쁨을 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하냐. 타 종교를 갖고 있어도, 불자는 행동과 말, 습관을 통해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쵸? 예. 귀감을, 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붓다의 포교는 최고의 지위에 있는 옛날에 브라만 있죠? 육사 도를 갖다다 포교해버렸어요. 스님이. 스님 근데 말씀 들으면 스님은 너무 교과서 같아요. 아 근데 교과서가 없으면 엉망으로 해버리지. 안 그래? 또심지 아, 아니 기준이 뭐가 필요해? 기준. 아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게. 그러니까 어... 안 되니까 기준을 만들어 놓고 정법을 만들어 놓고 해놓은 거야. 예, 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데, 왜 제자가 되겠어? 깨달음으로 얻은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려운 건 이제 아무것도 못해. 예, 예. 불교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 신을 초월한 위대함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어요? 예. 당시 10대 제자, 상수 제자와 1250 아란들과 수많은 신도가 타 종교에서 왔어요. 아, 다른 종교에서 왔 예. 이건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짧은 붓다의 교훈을 통해서 소통은 곧 생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 그렇죠. 소통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예. 네 가지 소통을 통해서 우리도 실천해 보고 모두 행복을 만듭시다. 지식은요.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뭐라겠어. 식자 우한이 되는 거야. 나이건 많이 봤어. 아는 게 병이 되더라니까. 소통이 잘 되어 소원성취 발언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